이어서 국민이 만드는 나라 지방자치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가 방송됩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안희성입니다.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모든 후보들이 지방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. 하지만 정작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들리는 얘기라 식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.